...에 있는 일곱 교회에 천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와 그의 모자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금들이 모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해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오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기록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없으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는 자도 나를 또볼 것이요 당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복하리라여로와희라하 여기 성경 말씀 나오는 데는 이제 아버지 얘기 나오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그런 남자를 이르거나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아버지의 개념은 민족의 조상을 타내는 말로, 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조상으로 아버지라는 칭호 갖고 그렇게 되어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세기 17장 4절, 누가복음 6장4절 요한복음 48장 39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민족의 지도자나 제사장에게도 아버지라 불렸다1 1개하 2장, 1 2절와 4, 3, 18, 19개의 10,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아버지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게 될 때에 3의 일체를 막아요. 3의 체 3일째제2시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늘 아버지라 불렀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있었으며. 늘 함께 활동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성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자체가 아버지 개념이란 겁니다. 그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성신도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불러 중고시 신약 신의 아버지 개념이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아버지의 계념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아버지로 그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정 예지하고 그런 말씀이야. 자 그러면은. 성약 시대의 아버디 개념은 무엇일 것이냐? 그건 참아버님이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은 참 부모로 오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로 오시는데 그 실체가 뭐냐? 인류의 아버지로 오신다. 실체를 쓴 인류의 아버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실체를 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체를 쓴 인간 가운데 신물을 찾아서 어머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삼부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아야 할아담해화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삼부부를 잃어버리기에 오늘날 인간들은 타락한부로는 가졌지만 하아가지 않은 참 부모는 갚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네,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참아버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연 무엇이냐 이건다 있습니다. 나약에 네, 오늘은 참 부모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본질적정체성중 통해서 첫째로 참 아버님은 과연 언제나 달라시느냐즐김시에나사례고 그리고 참 아버님의 참부모 명을 바꾸신 참부모에 대한 말씀. 그참 아버님은 조남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참부모이시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참부모의 유형들. 예, 그 거기 중심 만세가 중심 말씀한 제가 맥복 o d 정의 o l d me 버리면언제 n e a n o 나타나셨어요? 제 a s a i 나타난 n e she did n o 를 u n d e r 부 t 자 n d Yes, who is the Royal Toya, m a 참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의 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락한 부모를 위해 살아가지 않은 참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참부모가 어느 때에 나타난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부모는 개인 수기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9 2 0년 1월 6일 날, 아버님이 탄생하셨나 해가지고, 그 아버지 책임도 참고가 될수 없지. 그 역사를 보해가지고 그래서, 탄생 이후에, 복귀의 성리 역사를 보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산국로 이제 등극해. 두 번째, 참 아버님은, 참 부모의 명을 받고 오신 참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버님은 이 조남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 알리 있으면 아버지 부가 됩니다. 성자는 영하고 고기를 뜻하고, 아버지 중심 삼고 육지와 바다를 합한 것이고 명은 해와 달을 다. 이 바다와 육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고 또 가인 아베 해와 달 통일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여의 왕이 동시에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을 닮 m a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문성 o u n g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 o 명 명은 바로 바다와 고기와 산을 사랑해야 된다. 바다와 고기, 산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성명이란 이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원래 용명이에요. 문 용명인데 향을 해서 때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용을 중심삼을 것이 아니라 이상권을 중심 삼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이라는것은실제용이있습니이 없습니다. 가상공이사가상이사람그 가상공부. 얘기입니다. 그새로이 사람은 이사하기 때문에 개와 달을 가지고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없는 다른 한방정을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성명이라고 지었어요. 언제 지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 자는 고기어하고양 자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한자자체가다를 사랑하고 고기를 사랑하고 또 거기 아버님은 산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명국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 문명국 할아버지께서 꿈 가운데에 큰 호수에서 외경 한상이 물을 뒤집어가지고 쌍을 엮어서가지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아마 용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봤어학년이 달라요. 우리 형님은 용수예요. 물가 숫자를 쓰려 했는데, 아이고, 물가 숫자를 쓰면 빠져 죽습니다 해가지고, 목숨 숫자를 쓰라고 삼촌이 그랬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나는 용맹이, 이 명령이라는 사람이 3일 운동 때에 33일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게 되어 있어요. 충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정조할 바보은 문명 네, 목사님인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랍니다. 사실 친구인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 문명 등록자분이가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못해서 아버님이 가생하신다 친구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좋은 기회, 친구의 기회를 잘 성리적으로, 장르적으로 잘 그렇게.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은아무이 고생을 하신다는 of a l i t t l 친 b 예 t 신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에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분명하신 분이 증조 할아버지 였어요. 증교 <웃음> 사진은 아마 책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말씀하신 것같습 그러면 아버님께서 아버님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님 말씀하신 말씀을 당신이 하셨는데 어떤 요형들로 찬구라는 고기를 아버님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먼저 앞으로 오시는 주님은 일회 아버지께 참으로 오신다 이렇게 먼저 선발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게그 주님은 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기는 바로 아벨권 기독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서기위의 아버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실체로선 신랑을 입당에 오셔서 실체로선 인간 가운데에 신분을 찾아 어묵 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복수녀가이결정된게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적인 창조로서 가져오신 분을 찾아서 어묵 위를 워우는 쓰우지 않으면 신분이 나올 수 없고 복수녀가나타없다 그래야 위로서 타락하지 않은 참부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아야 하던 뇌가 타락하는 것인데 마참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은 타락한 부분은 가냈지만 타락하지 않은 참부는 같이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 아부님에게 참모가 오신다. 두 번째, 인간 조상의 타락의 회동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부모로 오셨다니. 이 아버님께서 증가하셨다. 예수님도 참부모로 오셨다. 이아버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였습니다. 참부모의 삶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부모의 형통을 부하고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데 예수님이 결혼을 못 하셨기 때문에. 어린 자, 혼인장치를못 하셨잖아요. 그리 때문에 참 부모가 되지 못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타락하지 않은 본래 남자, 제인인 주이참 부모다. 참된 부모다. 참된 부모, 참부모. 제인주인이 참부모예요. 제인 부모. 그 재림 주님의 아내가 참부모 될수 없다 이거. 독생남이 아버지 격이고 참부모 되시는 것이지 독생녀가 참부모 될수 없다. 이거. 그러므로 달아가지 않은 원리 남자가 남자가 해와 와야 됩니다. 그남자가 누구냐면 재림 주님이다. 그 재림 주님은 누구냐면 인류. 참된 부모입니다. 그 참된 부모가 바로 참부모입니 네번째, 아버님은 바로 인간 원죄를 받고 축복받을수 있는 메시아 참부모다. 참부모는 참부모인데 무슨 부모? 미시아로. 메시아 자격을 갖고 있는 참부모. 도세주의 자기를 갖고 있는 참부모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것은 참부모예요. 도세주고 메시아 자기를 갖고 있는 참부모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그러면 참부모에 필요하냐? 참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이제 꼴찌는 일 해야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는타라인간의원죄를 없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때문에 참모가 오시어는 다락한 인간의 원주를전달하니다 다섯 번. 세상에서 제일 복된 날은 나를 찾는 것이라 세계 찾는 것보다도 비한 참모 선생님이 잘 생기는 업체 지만말이여 소련한 것은 나아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그럼 이상적인 목적이던그 자국적인 뭐냐 하면 참 부모예요. 시 어머니 계속 참 부모, 참 부모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걸 가짜 참 부모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도가 없고 정명가 없는 그. 그 여성이 어떻게 참고되느냐. 사람의 뜻의 완성이 뭐냐? 참고의 사가 되니 뭐냐? 아담에 와 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직접 조항받아서 부모의 자리를 설수 있는 것이 이상적기일 아니겠느냐? 뜻의 완성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선생님이 이땅 위에 참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선생님이 참부모지, 어머니가 참부모요 분명도 선생님이 있다는 게참0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1983년도 5월 전날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정이라고버지요외시하는 행정인 참부모이시다. 참 a 모 여기 횟수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Samboy, 다섯 번이 a m b 이 y s a 의말씀의 s 자가 뭐냐면 s 성령은성령참 a m 님은 하나님은 종적인 참 a 모지만은 s 성령참부모 s a 적인참 y 모 a 이 b 요 y s 하나님은 정적인 참 아버지예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길로 못 가요. 메시아는 객적인 이때 메시아는 아버님. 참 부모예요. 알겠어요. 말씀 전제 180분에다. 그 다음 일곱 분. 참 부모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이 천부모 참고, 당신의 천부모의 그 위상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없이라는 거예요. <웃음> 우리 뭐기둥 <웃음> 기동, 기동 뒤에 안 아버님. 아버님 뭐예요? 아버님 무슨 힘이 있나요? 아버님이 그런 힘이 있어? 이것들 뭐야? 이것 그걸 누가 믿나요? 가 저희가, 저희가 믿습니다.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뭘 믿을?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노릇을 의미하느냐? 하 이거예요. 하나님. 상부모님. 상부모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그 때문에 아버님 언제나 아버님 하나님과 언제나 일승일체 일화 일행을 이룬 가운데서. 사실, 그래 때문에 참도가 이존재하셨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도를 세우지 않으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계를 수습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세계 기지 하나의 핵 핵심을 결정한 그 자리가 참도입니다. 이 날짜와 장소는 위상. 그리고, 여러 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한 그 이름이 레버런 군의 공식 이름이 참부다. 레버런 군의 공식 이름, 하나님이 제정한 이름이 참부입니다. 참부! 참고!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발톱대로 올라갈 것을 평면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상관법대로 마음대로 세계적 과정을 기초하는 것이 그 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60만 사무 출포법이 받는 것입니다. 어 타라의 인간, 타라 인간, 타라의 과정은 오직 완성한 아담이신 참고모인만이성들수 있다. 타라인의 모든 과정은 오직 아담이든 성부의 신세를 져야 된다. 신세 지대하냐냐는 모래이꼭하고할 길이. 때문에 나는 이때 나는 성공을 기여 생명이요. 그리고 비디 진료 생명이. 비디오 진료 생명이 지금 이 성역 시대, 성역 시대의 길 진리 생명의 주체으 참부모리라! 아주? 열 아, 번째.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듯이 참부모는 누구입니까한분입니까 그게 하나니 다시 뭐, 참부모다. 장하는 한번밖에 없습니다. 영예와 지상에 한번밖에 없다고요. 그리저보니 절대 유인 불련 영원한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센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그것이 센터입니다. 중심, 센터, 보물은. 그럼 우리 그 센터에 대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목종의 탄생을 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2001년도, 5월 초, 베리베리아 수준에서. 그 다음, 열한 번째. 거짓 보물로 갈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는 참보모으로 행여된다. 거의 보름은 냐마 이걸 다 갈려서 으니 바닥에 와서 살아보는 그의 그걸 이제 해결해 주세요. 참고로 만이나마 그렇게 된 것은 이론적이에요. 참고로는 그, 우리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억천만세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을 몰아낸 한민족. 몰아낸 한민족 이전에 누가, 장본인은 누가 참부부를 보라내어요 반신. 억천만세한 분밖에 없는 분을 몰라는 한민족은 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상으로 북상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데, 내가 정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도 해요. 이런 투명을 했어, 세계에 갔어도 참신월이 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당당하게 둘러니다 네. 그이 때문에 문정대는 오제성님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삼부모라고 했어요. 문정윤은 뭐냐 하면은 삼부모입니다. 참부모는 것이 말이 참부모, 참부모, 우리에게 하나에. 통일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빛박받은 것이 그것이에요. 통일교회 원리를증상공회가 참부부라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공부해보면 참부부가 별일 없거든요. 용개도 가르쳐주거든요.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공자면 공자. 석가모니, 석가문이 오대 종교 책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야너 불경 듣지 말고, 어떻기애견 말고, 통일을 가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그 사람들이 누굴 말리겠어요? 이게 무서운 단체라는 거야. 이건 한국에서 2001년 기별월 6일 롯데, 한국의 노면 롯데대 이미 이 말씀을 2001년도에 다운 교사는 선부를 해놓았습니다. 어디서 에이야해주는전부보다그 전부는 유일하소단한 분의 유의하신 전부라는 것은 2001년 11월달에 없게 없게 될수 없는 선부를 되었습니다. 문청제는 효자, 정신, 성인, 성장의 길을 보여주신 전부 원인이십니다. 보이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땅끝에 있는 문청주는 산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효자 중의 효자 그가 바르는 나라를 위해서 충신 중의 충신 성인 중의 성인 성자 중의 성자가 되겠다는 이런 길을 모를 거줬어요 하나님을 세우는 데는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말씀도 못되었어요. 2001년 11월을 일러드 말씀을 하셨습니다. 1 3분 1까지. 1 4분의 1로에는 다음 주로.